y yeah. 자, 하이고 반갑습니다. 라인하르트. 요즘 이제 많이 좀 죽었다, 그죠? 그래도 라인하르트를 강력하게 쓸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덱은 전설님이 추천 해주셨는데요. 구스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우리의 트위고 공이 또 왔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트위고를 이제 사랑으로 좀 보듬을 때만 해도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더 발전됐어요. 어떻게 발전됐는지 오늘 설명 한번 드리다 도 보자면. 서브에 접시 엘리가 들어간다. 이 생각은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뭡니까? 맞을 때마다 최대 생명 10%만큼도 회복이 있겠고요. 어, 그 다음에 성물로 인해서 아군 영웅 생명 관리 15% 증가까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드이고가 놀랍게도 말이죠, 여러분. 짜잔! 굴굴입니다. 생... 그래서 치방까지 옵션으로 챙겨가지고 굉장히 치명타 방어가 높은 위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다가 근타를 들어있고, 거기다 아스팩트 뭐겠노? R등급 상승. 위고가 정말 근강불리급으로 단단한 상황에서 아서가 또 인간들에게 생명 막 증가시켜주고, 뭐 하여튼 뭐 간단하게 만든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노? 오케이?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음식까지 생명력을 먹고 간다고 합니다. 완전히 뭐 거의 내가 죽는지 한번씹봐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자, 결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종족불명적을 만나버렸나? 황! 으아! 원망하려면 착! 아? 190만. 아! 라이하르트가 어디 갔는 줄 알았나, 이 말이야.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어, 이름, 어, 잠깐만. 개삽됐다. 자, 이 덱이 지금 현재 최강 덱입니다. 방어관련 40% 깎아, 그죠? 깎킹으로 때리면서 버프 주고, 얼티미 형님이 다 때리고 사뿐입니다, 이거. 이걸 견딜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 견딜지도 몰라요. 어, 수시로 온다. 견딜 수 있습니다. 와, 이걸 견뎌? 트위고야, 이거, 야, 이거 견뎌지냐?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차단됐고요 자, 이렇게 갈게요. 사람으로서 인사 나누고 있고요 인사 어딨노, 이거? 이모티콘. 아, 이구나 어, 어. 전설님 계정이다 보니까. 자, 아직 트이고, 도발 있습니다. 막을 수 있겠어요? 회피까지 있고, 아하하하하하. 아, 아야, 아야, 아야. 아, 아, 아. 오케이. 요 정도면 뭐, 괜찮겠는데? 견디지, 그 정도는. 우리 성물 몇 스택이고? 1스택? 아, 약간 좀 쎄한데? 도발합니다. 예, 도발하고요. 해야 될것 같아요. 차크다 가쁘고, 한번더 치자. 어, 이게 낫겠다. 어? 뭐, 뭐가 안 눌러졌나? 아이씨, 이거 눌렀는데? 아이씨. 와 안돼 와 근데 저덱 진짜 개좋긴하다 제가 맨날 저걸 쓰거든요 근데 역으로 내가 만나보니까 겁나 답답하네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 이 자석이 치면서 보막 만드는 게 생각보다 되게 부담스럽군요 큰일났네 우리가 궁맞은 차례인데 자 들어갈게요 그냥 그러면 자 인사를 계속 건네시는데 저는 아직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궁을 막을거기 때문야 파캉! 캬캬! 파캉! 그닥까지! 예? 야 이모티콘 쓰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요런정도 괜찮을까요? <웃음> 자할수 있습니다 우리! 예? 아니 트위고야 이것들이 폐를 또 이것들이 장난치놨네 이거 누구 이러다가 죽는다 진짜 저 형님 화나면 어머라 형님 잠깐만요! 형님 잠깐만요! 와 근데 이거 견디금만 해도 대단한 거다 여러분? 견디금만 해도? 어? 뭐꼬 여기 위기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 잡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자 파스각푹푹푹푹근처로 들어있나? 그 보자 뺑뺑 푹스 푹스 푹스 푹스 각수압 32만 야 이게 오늘 그림이 이렇게 나올 본다고? 와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이야 어, 만나 뵙겠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자, 계속되는, 더, 어, 또 만났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제, 제, 죄송합니다. 진짜. 아, 죄송해요.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오늘 진짜 영상각을 시계 잡히긴 하는데, 이분 폐가 잘 뜨시면 내가 몸이 개박살나요. 그리고 아까 나 붙었잖아. 그래서 내가 좀 폐가 잘뜬 편이었거든요. 아까판은. 필살기를 아까는 바로 만들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못한다. 쓰레기 한 장을 버릴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필살기 게이지는 충분하거든요. 세 칸이면은 딱 만들 수있 이거든요 자 한칸 붙었고 감사합니다 팬싸움이에요 팬싸움 우리 형님 이제 세게 한번 들어오실 때저보호막도 생각보다 단단하더라고잘 생각해야 된다 자 옵니다 자 견뎌요 예 진짜 금강불기입니다 코스에 있는 애들다 세구나 어. 어 형님 잠깐만요 우리 형님 왜 벌써 자 이거 막습니다 막습니다 포스컥 뽁뽁뽁뽁 보호막 안깨져까지 포스컥 뽁뽁뽁뽁와 23만 빠빡 크닥크닥 막았어요 <웃음> 막으면서 우리는 군만들었고 회피있고 아, 원래 이모티콘 좋아하시는 분이라 제가 한번 아니야 아니야 리는것 같을까봐 내 너무 조심스러워 자 일단 회피 회피 도망 약간 약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성인 것 같고요 맞아 보겠습니다 쿵쿵쿵쿵쿵쿵와 아픕니다 아서 죽겠는데 어? 와. 우리 형님, 그렇게 퇴근하고 저분이 필살기 풀업이었으면 못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 명이라도 보막 깨고 때려야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갈게요. 킹 맞잡으면 끝나는 거 맞나? 킹정, 이제, 뻥뻥! 즉, 즉, 즉, 즉, 즉, 킹아, 이거는 좀 힘들걸. 우리 성물 스택도 좀쌓였을거예요 샥! 싹! 아우야, 좋습니다. 아이고 네. 이거 진짜 아이고 반가웠습니다 반가습니다자 결투 와.. 애기 야... 아... 사실은 상승이에요소멸을 걸면 되거든 자 그러나 설명서를 다 받아놨는데 아 이렇게 할구를 만났을 때는 할구를 빨리 잘라줍시다 이 말이거든요 뭐 삼성이 붙으셨다고 처음부터 아랭업했나못 봤나 근데 그 삼성 와야올팀 형님 삼성 직원을 견디고도 회복한 거 봐봐 어떻게 하면 되겠노 두장 쓰지 말고 세장다 써볼게요. 아, 큰탈없고 포크닥, 박합시커, 파크닥까지. 니가 임마 자꾸 나한테 소매를 그니까. 내가 니를 찌르는 거 아니야? 임마 25만 9천 터지고 있고요. 파크닥 하면서 라이라이트가 또 좋은 게 뭐냐면, 단일기라 가지고 됐나? 어요또 그리고 아니야, 개성까지 뭐센거 붙었다. 어? 오이뭐고또 삼성이에요? 뭔데 이거? 와, 진짜 이걸 견디는 너구도 진짜 어? a i 인것 같아요 버프를 뒤에 올리고 있습니다 AI는 다행이다 <웃음> 만약 버프 올리고 한장더 쓰고 삼성 썼으면 적어도 아서는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라인하르트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트리곤은 당연히 안 죽고 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킹이 자꾸 걸림돌이다 이 말이야 나한테 지금 자꾸 까불잖아 페리 뿌면서 필살기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개성 성물 스택도 쌓고 죽일 수도 있겠는데 빡! 동속 점검 안됐어도죽었어마 참고로 말씀드린 니다 전설님 이 라인하르트 궁이 풀업입니다. 풀업이에요. 뽕! 하고요. 견뎠고, 성물 발동해서 풀크대. <웃음> 야, 이거 너무 잔인한데? 야 AI다 보니까 자꾸 거꾸로 쓰는데, 바로 썼어도 이겼을 것 같아요. 이 데간. 아니야, 그건 또 모른다. 그래서, 뭐, 요런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성물 풀스테이크 거든 오해니까 풀스테이크일 거야. 들어갈게요. 자, 촥! 그닥서, 코우야. 83일만. 자, 보막 있다 보니까 요정도였고, 파파! 여기까지 그렇죠? 궁을 받은 얼티민 형님 궁뺐 끝까지 깔끔하게. 저가 아니었으면 잘못하면 우리 행복 타는 법맞했어요 우리 형님 진짜 마지막까지 긴장감 주는데는 정말 최강이지 않나. 됐나 쫄았어요 방금. 자 이렇게 된다. 닥그닥 한번 치고요. 형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요 컨셉에다가 라이너트 자리에 얼티밋을 넣고 나중에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마지막 판 결승 한번 들어보도까오마신데 좋아요. 이렇게 돼야죠 마신댁을 만나고 싶어. 선두를 잡아버렸네. 마신댁 어떻게 이렇게 잡느냐? 지금 이미 설명서를 제가 받아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일단 들어갑니다 자 일단 연매 한대 톡 치놓고요 안 치면 우리도 필각 당하니까 꼭 하나씩 써줘야 된다 그걸 까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잘 까먹는 건 누구다? 구수다 <웃음> 자뭐예차단니고뭐 차크다 걸립니다 우리 트위고한테 어? 트위고를 죽여버릴 까같데 잠시 시켜가지고 어 잠깐만요 트위고 어둠 3개거든요 아무리 지금 금강불개트이고라고 해도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할게요 자됐체 지금 어떡할래 아... 죽일 수 있겠나? 아서가 도발을 옆으로 이어받았고요 어, 근데 진짜 라이너라가 1인기 찌르는 것도 되게 세잖아요 그리 개성까지 잘 뜨면 연매를 죽일 수도 있겠는데 저러다가 자 이러면 아서 못 죽입니다 못 죽이면 어떻게 된다 궁을 못 막는다 연매라 그 정도라도 되겠나? 머신데까지 <웃음> 되게 원성이지 자 일단은 우리 그냥 치기 전에 무조건 스택 한번 확인해 줘야 돼요 5회제 그러면 파크닥 어, 파크닥 자풀스택이죠자크다터크다자 한번 써주고요 괜찮아요 성성물 발동 한번 붙었고 퍽성물 발동 풀 시작 쇼작 시작 쇼작 시작 웃지 마. 작신작가작겠나시신시가좀 놀랐어요? 이게 바로 라이작리작